안녕하세요. <목소리> 방탄소년단입니다. 방탄소년단입니다. 안녕하세요. 뮤직뱅크 여러 분, 저 봐주셔서 감사니다 벌써 2 0 1 9년의 절반이 지나갔군요. 오늘이 뮤직뱅크 3번째 결산날이라고 들었는데요. 저희 방탄소년단이 함께 하주면서 정말 정말 아쉬웠습니다. 음,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팬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멀리서나마 영상으로 보냅니다. 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들을 위한 시로 말반기 동안 정말 정크에서만총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다말정 Wow. 네, 저희 음악을 사랑해주시는 전세계 팬 여러분들, 정말 감사드립니다. 감사드립니다 네, 저희는 다음 컴백 때또 뮤직비디오에서 만나는 걸로. 여고 yeah! yeah! 끝까지 모두 모두 조금만. 기다려.